<웃음> 아, 잠깐 웃음기 좀 가시고.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드벤텍 IIoT 인텔리전트 시스템 그룹 PSM을 맡고 있는 테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드벤텍 IIoT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벤틀리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에서는 산업용 PC 세계 점유율 1위, 글로벌 리더 어드밴텍이 지금 막 자동화 산업, 지능화 산업에 입문하신 분들께 산업용 PC, 일반 PC의 비교를 통해 산업용 PC의 특징과 개념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기술 지원을 통해 습득한 산업용 PC의 활용을 적용 사례와 함께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최신 산업용 PC의 트렌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 향후 현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어떤 컴퓨팅 플랫폼을 선정하여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산업용 PC란 무엇일까요? 왜 그냥 컴퓨터가 아니라 산업용이라는 단어를 붙여 구분하게 된 것일까요? 산업용 PC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무실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보다는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기술 향상한 제품입니다. 외부에 설치되거나 환경이 다변화하는 실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저온 또는 고온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외부 충격이나 진동 및 방수와 습도에 강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외부 오염을 막기 위해 필터 장착이 가능하거나 시스템 내 먼지 유입을 방지하는 펜리스 디자인으로 PC를 제작합니다. 컴퓨터 전원 차단이 안 되도록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작이 되었으며 제품에 따라 컴퓨터 전원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거나 보호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춰 제품의 확장성이나 호환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고 제품의 수명이 길어 기존에 사용하는 PC를 장기간 공급이 가능합니다. 네, 테레이 대리님께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금 소개해 주신 특징들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일반 컴퓨터는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한 10도에서 35도 사이의 환경에서 작동하지만 어드멘텍 제품은 0도에서 60도,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하여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햇빛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 또는 기온이 많이 낮은 지역에서도 작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동에 강하다는 장점은 진동이 많은 환경 또는 지진이 일어나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제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C의 두 배인 원지의 충격에서도 작동이 원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반적인 PC에서는 아이 o 확장은 거의 불가능해서 기존에 있는 제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드벤텍 제품은 여러 구성품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i o 에 맞게 확장하고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i o 를 확장하게 되면 옵션에 맞게 소프트웨어가 호환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지원은 어드벤텍의 기술지원팀이 있어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호환은 고객사가 사용하는 제품과 PC의 호환성이 어긋난다면 작동에 문제가 생기며 업무 처리에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PC와 고객사의 호환성에 대해 기술지원팀에서 확인하고 지원을 합니다 기술지원팀은 일반 PC에서는 할수 없는 더욱 많은 부분의 기능과 성능을 사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들 및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특수한 제품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용 PC의 특징인 상품 수명과 공급 기간입니다 산업용 PC는 일반적인 PC보다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 10년 동안 동일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사의 제조 환경은 오랫동안 바뀌지 않으며 그 기간만큼 기술 서비스 또는 부품 교환 등 여러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산업용 PC의 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컴퓨터 내부에는 메인보드가 있습니다. 메인보드가 설치될 샤시도 안내되어 있는데 사용 환경 및 용도에 따라 샤시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스크탑 또는 서버 PC 형태를 보여주는 IPC입니다. 우측에는 펜리스 제품 및 컴팩트한 제품이 있습니다. MIPC라 부르며 모듈화가 가능하는 IPC라서 MIPC의 명칭이 붙었습니다. 네, 다음은 어드미텍 대표 페니스 제품인 우노 시리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노는 이태리어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결합이 되어 있다는 의미로 모델명을 지었습니다. 우노 시리즈도 다양한 역할에 맞게 수행하도록 라인업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 게이트웨이로서 교통 및 외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무선 기반의 YG 시리즈는 엣지 게이트웨이로 사용하여 정보처리 및 전달하는 제품입니다 네 이제 IPC의 특징 중 하나인 열 설계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히트싱크 디자인은 운영 온도가 60에서 70도를 도달하여도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방법으로 펜리스 설계와 함께 외부 먼지가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먼지가 많은 외부 환경이나 절삭, 가공 등이 이루어지는 제조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발열이 많이 발생하는 부품들을 히트싱크와 가깝게 묻혀 설계하여 컴퓨터가 적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방진 설계에 대해 안내해드리면 교통 관련 분야에 필수로 요청하는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충격과 진동이 자주 발생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제품은 단순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며 온보드 램및 포트 체결이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제품 및 부품이 탈착이 안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잠금장치가 있는 케이블로 인해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내드린 두 가지 특징에 대해 실제 사용되는 제품과 사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IC-770이라는 제품으로 MIPC의 라인업 중 하나입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된 새로운 라인으로 국내 출시 이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모듈화가 가능하며 러그드라고 안내되어 있듯이 매우 견고한 제품으로 주문 제작 형태의 발주가 가능합니다. CPU 성능 또한 사용 용도에 맞게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자면 요즘 꾸준히 떠오르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하기 위해 적용된 제품입니다. 고객사의 요청사항은 고성능의 제품이며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길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감지하며 이미지 데이터 처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 내부에 설치되어야 했기 때문에 작지만 고성능의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가능한 제품을 찾았으며 이러한 요구에 맞춰 MIC770 제품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고객사의 요구에 맞는 제품일 뿐만 아니라 페니스 제품으로 내부 오염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며 자동차 내부에 작동하는 거친 환경 속에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연결되어 있는 부품들이 많은데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여러 센서를 장착 가능하도록 i 모듈을 장착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IPC의 또 다른 특징인 IO 확장 기능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IO를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메인 보드에 보통 7개의 슬롯이 지원되며 그 이상으로 필요하다면 함께 백플레인이라는 다른 보드와 연결하여 슬롯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외에 특정 슬롯이 필요하면 그 슬롯이 있는 백플레인을 찾아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샤시에 맞게 백플레인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모듈화가 가능한 IPC가 예제로 나와 있습니다. IPC 220, 240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백플레인을 골라 IO 확장이 가능하며 그 확장 이후 i 이 o 모듈을 추가하여 포트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을 사용한 실제 사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키오스크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키오스크인 만큼 카메라 및 센서들의 장착이 가능한 제품을 요청했으며 3D 포지셔닝을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야 했습니다. 또한 배터리를 통해 전력 공급이 가능한 제품으로 요청했습니다. 이 제품에는 IPC240이 적용되었으며 키오스크라는 작은 공간에서 사용하며 이동할 수 있도록 컴팩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확장성이 용이했고 i 이 o 모듈을 통해 여러 입출력 장치를 연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3D 센서, 카메라 및 라이다 센서를 장착했지만 추가로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다른 제품들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론 제품 수명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메인보드인데요 메인보드란 PC의 모든 구성품을 장착하는 모체 및 마더보드라고 불립니다 기본 회로와 부품들을 담고 있는 물리적인 하드웨어입니다 메인보드에 따라 구성품 간의 호환과 확장성이 결정됩니다. 우측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ATX라는 표준 규격을 사용하여 보드의 크기 및 용도가 결정이 됩니다. 네, 메인보드를 크게 세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하프사이즈 SBC, 풀사이즈 SBC 및 ATX 마더보드입니다. 성능과 확장성에 따라 분류가 되며 최근에는 고사양을 많이 요구하여 하사이즈 모드는 사용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항공기 내부에 사용되는 테스트기 적용 사례와 함께 좀더 설명드리자면 항공기의 수명은 부품을 계속 교환하여 수명이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내부 부품도 오랜 기간 동안 수급이 가능하며 수명이 긴 제품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외에 여러 입출력 장치가 지원이 가능한 제품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맞춰! 고객사의 요청에 적합한 메인보드와 샷시를 안내해 드려 디지털 및 아날로그 입출력이 가능하게 하는 PC5131 제품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외에 고성능 CPU가 지원되어 데이터 처리가 빠르며 사용자를 위해 4K 디스플레이가 지원되는 제품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를 얘기해 기 전에 AIIS 시리즈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인터페이스 전용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카메라에서 전송하는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식은 USB 또는 POE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메라를 연결하기 위한 포트마다 메인보드의 슬롯이 따로 있어 데이터 전송의 방해를 받지 않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타이어 검사 장비입니다. 생산된 타이어의 제품 불량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장비 구축입니다. 검사를 위해 카메라를 연결하는 비전용 제품을 요청했으며 서버 모터를 연결하여 제어가 가능한 성능이 필요로 했습니다 a i i s 3 4 1 0은 4개 또는 그 이상의 카메라를 연결하여 데이터가 끊김없이 연결해 용이한 제품입니다 또한 i 도 o 모듈을 사용해 추가 이출력을 확장할 수 있어 서버 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IPC의 특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왜어드밴텍 PC가 특별한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드벤텍에서 제공하는 PSU는 어드벤텍이 제조하는 PSU입니다. 보통 타사는 다른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PS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벤틀리님,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PSU 즉 전원 공급기는 경쟁사와 다르게 어드벤텍에서 제조하여 어드밴텍에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사는 그러한 혜택이 없어 다소 불편한 점이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어드밴텍 PSU는 다른 부품과 동일한 품질 서비스가 보장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제품 수명입니다. 앞서 제품의 수명의 중요성을 안내드렸지만또 다시 언급드리는 이유는 어드벤텍 뿐만 아니라 산업용 PC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점이기 때문입니다. IPC의 제품 수명은 대부분 긴 편이지만 어드벤텍은 특히나 CPU 제조사인 인텔과 협력하여 경쟁사보다 더욱 긴 상품 수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벤틀리님, 이 부분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CPU는 매년 세대가 바뀌고 단종되어 고객사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드벤텍의 제품은 10년 동안 메인보드 및부품의 지원이 가능하여 여러 고객사들이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인텔과 함께 제품 테스트 및 동시 개발하여 호환성이 더욱 뛰어나며 새로운 cpu가 출시했을 때 거의 동일한 시기에 출시하기 때문에 최신 cpu를 빠른 시간에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드벤텍의 ipc 장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PC 트렌드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PC의 트렌드는 여러 방향이 있지만 그중 엣지 PC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엣지는 가장자리에 의미하는 얼굴 그대로, 가장자리에서 컴퓨팅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비슷하지만 단점을 보완하여 사용자의 단말기들과 근접한 위치에서 데이터를 분산 및 처리 후 클라우드에 전송합니다. 엣지 컴퓨팅의 장점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엣지 컴퓨팅의 장점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의존도를 줄여 개별 처리하여 데이터 처리합니다. 이때 어디에 위치할지 모르는 클라우드까지 데이터 이동이 없어져 대기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를 가까이서 분석 및 처리하고 엣지와 클라우드 간 데이터 전송을 줄여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이 증가하면서 데이터의 사용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전송이 지연되어 품질이 저하됩니다 이때 엣지 컴퓨팅을 적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iot 어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중앙에 직결시키게 되면 위험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PC가 증가함에 따라 클라우드의 보안의 위험이 생기기 전에 처리함으로써 더욱 안전합니다. 네, 이제는 엣지 컴퓨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T 기기 수는 연평균 32%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 규모 또한 2015년도와 비교를 하면 10배 이상 폭증이 예상되며 앞으로 계속 늘어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도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데이터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엣지 컴퓨팅을 활용한 데이터 선별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IPC의 특징과 주요 제품들, 최신 IPC의 트렌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자 하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마음도 급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긴 한데 시간의 제약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내용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어드밴텍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드밴텍 IoT 그룹의 테리, 벤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향후 현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웃음> 다시 할게요. 또 마지막으로는 최신 산업용 PC의 트렌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 향후 현장보다 효과적으로 다시 할게요. 어드벤텍의 기술 지원팀이 있어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호환은 고객사가 사용하는 제품과 <웃음> 앞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마지막이란 멘트가좀그쳤는 <웃음> 끝! 함께 백플레인이라는 다른 보드와 연결하여 슬롯을 확장할수록... 네. 보통 타사는 다른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PS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벤틀리님,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